It's just the Koreans, they're back.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게임 산업과 e스포츠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한국 게이머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프로게이머들은 전 세계인이 놀랄만한 전략을 만들거나 대회에 참가해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큰 업적을 달성했으며 평범한 한국 게이머들은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적으로부터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임했습니다. 이런 피나는 노력 끝에 한국 게이머들은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e스포츠가 전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면서 해외 곳곳에 있는 외국인 유저들에게도 영향력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 전세계인을 두려움에 떨게 한 한국 게이머 탑 에이스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8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망령군마 획득사건입니다 과후의 신규 패치가 진행되면서 무세계속 망령군마의 마구라는 탈것이 추가됩니다 해당 탈것은 시간 왜곡의 훈장 5 0 0 0개로 획득이 가능했는데 일반적인 플레이 타임을 놓고 생각해봤을 때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부어야만 얻을 수 있는 보상이었습니다. 한 유저가 탈것 하나를 획득하는데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의도된 것이냐며 개발사에 문의를 했는데 개발체는 의도된 것이 맞으며 해당 탈것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내놓게 되면서 망령군만을 얻고 싶었던 유저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5회씩 돈다고 쳤을 때 평균 180개로 하고 일주일이면 1080개 이 행위를 총 5회 반복해야 되는데 해당 이벤트가 49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49 곱하기 4 하면 대략적으로 190일 정도를 노력해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는 망년군마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단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망년군마를 샀다는 인증글이었습니다. 8개월 그딴거 모르겠고 그냥 갖고 싶어서 12시간 게노가다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의지의 한국인 전투민족 한국게이머의 집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위는 파이널 판타지 14의 고대무기 획득사건입니다. 파판14는 다른 게임의 전설급 무기인 고대무기라는게 존재했는데 이 무기는 획득 이후 강화 및 인첸트로 마무리하는 무기가 아닌 노가다를 통해 특정 조건을 달성하거나 성장에 필요한 아이템을 획득해 생장시키는 무기였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성장시키면 레이드에서 획득가능한 아이템과 비슷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장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고대무기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유물을 시작으로 제니스, 아트마, 아니무스, 노우스 넥서스 등등의 많은 단계들이 존재했습니다. 개발진들은 업데이트 Q&A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노력해도 아니무스 단계까지는 3개월은 족히 걸릴 거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 인터뷰를 보게된 전투민족 한국인들은 난이도에 대해 자신만만해하며 도발하는 개발진들을 보고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업데이트가 진행된 시점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 수능 준비하듯이 게임에 몰두했고 노가다 플레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3개월이라는 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2주라는 시간만에 아니무스 단계까지 성장시키면서 개발진들을 당황시켰고 한국 게이머들의 진정과 실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합니다. 6위는 디아블로3의 최단시간 디아블로 처치사건입니다. 2012년 5월 15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디아블로 3의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000년에 디아블로 2가 발매된 이후 약 12년 만에 발매된 시리즈로 전 세계 디아블로 팬들은 크게 열광했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인터뷰에서 디아블로 3는 역대급 난이도를 자랑할 것이라고 한국 게이머들을 도발하고 자극했는데요. People of the world. You've played this much of normal, which is this much of 전투민족 대한민국은 개발진의 도발에 활활 불타올랐고 그들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버 오픈 6시간 만에 디아블로를 잡아버립니다. 디아블로 3를 아직 설치도 못해본 외국 유저들은 황당했고 이해할 수 없는 클리어 타임에 대해 SNS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악몽 난이도를 17시간 만에 깨버리고 지옥 난이도는 40시간 만에 클리어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인의 위상을 뽐냈습니다. 이를 지켜본 해외 유저들은 디아블로의 최고 난이도를 코리아 레벨로 바꿔야 한다며 높은 난이도를 자랑했던 개발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 게이머는 게임을 잘한다는 라 공식을 전세계에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5위는 임홍규 선수의 조택 이벤트 경기입니다. 스타크래프트는 대한민국의 민속놀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한국인들이 스타를 즐겼었고 임요환을 시작으로 홍진호, 이윤열까지 1세대 프로게이머들이 활약하면서 외국인은 물론 블리자드까지 한국의 게임 실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전투민족 한국인의 위험을 보여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몽규 선수의 조택 이벤트 경기인데요. 해당 경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몽규 선수는 조택에서 초청받아 이벤트 쇼 매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상대 선수는 2006년도에 SKT T1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루오시안 선수였습니다. 1경기 시작과 동시에 홍규 선수가 드론 한 마리를 빼서 레이크 댄스를 추기 시작합니다. 보통 자신보다 실력이 부족한 선수들을 상대로 핸디캡을 줄때 하는 퍼포먼스인데요 적이 정찰 오는 타이밍에 맞춰 드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와우. 정찰에 성공한 루오시안 선수는 드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와이라는 <웃음> 채팅을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왼손을 사용하지 않고 왼발을 사용하는 역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oh 최종 경기인 3경기에서는 손을 교체한 상태로 플레이를 하거나 의자와 함께 몸을 한껏 젖혀서 거의 드러눕다시피 경기를 하고 전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예 팔짱을 끼고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0대3으로 완승을 해버립니다. 패배를 감수하면서까지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고 승리한 이병규에 대해 각종 스타 커뮤니티에서 갑론일박이 이어졌지만 상대에게 핸디캡을 제공하고 승리까지 이루어낸 이 경기는 한국인의 타고난 전투력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4위는 스타2의 미아 전종범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e스포츠가 발전하면서 핵 프로그램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랭크 게임은 물론 대회에서 핵을 사용해도 들키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이런 핵을 이용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게이머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국 프로게이머라면 핵쟁이들도 실력으로 이길 수 있어야지 라는 농담 섞인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를 증명한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스타2의 미아 전종범 선수입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전략적 요소가 큰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위치를 찾고 테크트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임인데요. WCS 월드 챔피언십 대회 예선에서 피직스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미국 선수가 대회조 도중 매팩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대한민국의 전종범 선수였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플레이하면서 상대를 2대0으로 압살해버렸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우리가 항상 농담으로 했던 말들이 현실이 되어버렸고 매팩 정도로는 한국인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3위는 하스스톤 크라나시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블리즈컨 2017에 진행된 하스스톤 이벤트 경기에서 우적불문 3명으로 구성된 4개의 팀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경기다보니 시청하는 시청자 수는 적었지만 이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인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은 결승전에 진출한 한국인 크라나시 선수였습니다 대회는 3대3으로 함께 게임을 진행하고 게임을 질 때마다 패배한 팀의 선수를 한 명씩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4대1까지 스코어가 밀리면서 크라나시 선수 혼자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상대는 셋이고 혼자 남은 상황에서 멘탈이 무너지고 좌절할거라 생각했지만 크라나시 선수의 웃고있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경기, 3명의 선수를 상대로 쓸쓸하게 혼자 경기에 임하는 크라나시 선수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견디면서 1승을 따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와 그 다음 경기까지 승리하면서 상대편 선수들을 한 명씩 제거합니다. 그렇게 두명의 선수를 아웃시키면서 점수를 4대5로 역전, 이렇게 나머지 경기도 쉽게 승리할 거라 생각했지만 상대 선수도 정신을 차렸는지 4연승을 하던 크라나시의 연승을 끊으며 5대5 상황까지 만들고 마지막 경기까지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칠대로 지친 상대는 크라나시 선수의 네지컬에 굴복하게 되면서 경기는 6대5 크라나시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팬들은 같은 상황에서 역을키라며 역전 드라마를 만들었었던 스타크래프트의 전설 이용호 선수와의 경기와 흡사하다며 극찬을 했고 어려울 때 웃는 자가 인류라며 크순신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카드게임에서도 한국인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2위는 워크래프트3의 장재호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워크래프트3의 살아있는 전설로 제5종족으로 불리는 장재호 선수 어크래프트3 팀리그 NGL에 참가한 장재호 선수는 대회 전날 오른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된 장재호는 전치6주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오른쪽 손을 시작으로 팔꿈치까지 깁스를 하게 됩니다. 모두가 장재호 선수를 걱정했고 그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거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장재호 선수가 오른손에 깁스를 한 상태로 경기장에 나타났고 경기를 하기 위해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장재우 선수의 상태를 본 다른 게이머들은 아무리 장재우라도 프로게이머에게 가장 중요한 오른손을 봉인당하고는 경기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장재우는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편한 오른손을 이용해 힘겹게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왼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경기에 참여해 우승과 준우승을 했던 외국인 프로게이머들을 간단하게 이겨버렸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외국인 선수들은 이런 이해가 불가능한 플레이에 경악했고 너같은건 한손으로 해도 충분해 실사판을 보면서 한국 게이머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1위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페이커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페이커 선수 LOL이라는 게임은 모를 수 있어도 페이커는 모를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거론되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수상 경력 또한 무시무시합니다 LCK를 총 8회 우승했으며 월드 챔피언십 우승 3회, MSI 우승 2회, 리프트 라이벌즈 우승 1회 올스타전 우승 4위를 하며 통산 전적 784전 532승 252패로 킬 관여율은 66.7%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많은 수의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로 프로게이머들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엇게임즈 부사장 더스틴백은 페이커를 두고 e스포츠의 마이크 조던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TSM의 미드라이너 비역스는 자신을 북미의 페이커라고 부르는 걸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전설적인 축구선수 호나우두가 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페이커라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전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 페이커 선수와 교류하면서 선수들이 서로 더 친분이 돈독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네요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에로에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사실 앞에 많은 선수들과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페이커만큼 전세계의 한국 게이머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 게이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한 선수는 없었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전세계 게이머들을 상대로 패이 있는 도발을 시전한 페이커의 2016 롤드컵 우승 소감을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팬들에게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영어로 해주셔도 좋고요. 어, 뭐 오늘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어, 너무 많이 응원은 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올 거니까. Uh, thanks for cheering us, but don't cheer us too hard because we're gonna come back anyway. Oh! <laughs> There we go.